네 반갑습니다 무료체골 코인 탐사대 입니다 어, 성탄절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그 약속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성탄절 기념으로 해서 신세계 상품권을 어, 12월 24일날 어, 당일날 어, 바로 송부를 다 드렸습니다 개인 이메일로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아침에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쭉 읽다 보니까 어, 메타드라이브 관련해서 파이낸셜 경제 글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ITBJ에서도 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매체에서도 어, 언급이 되고 있던데. 자, 메타드라이브. 어, 이동 거리만큼을 산출해서 MD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채굴이 되고 있는 메타드라이브에서 어, 12월 26일날에 어, 사실상 어제 좀그 화면이 바뀌어 있죠. 자, 이렇게 메타드라이브가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구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ITBG에서는 메타 드라이브 김종민 대표가 슈퍼 백업, 엑셀러레이팅 플랫폼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국내가 아닌 글로벌 금융시장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라 이렇게 발표했다고 라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정말 개인적이긴 하지만 어, 채굴을 그동안 해가지고 상장이 됐지만, 어, 글로벌 거래소에 팔지를 않고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두 개의 코인이 있습니다. 어, 하나가 이제 더 마르스 코인이고 또 하나는 메타 드라이브 코인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 장기적으로 좀 볼만하다라고 제 개인적인 수준입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볼만한 코인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본질적인 그 이것들이 아직 그 구축이 된 상태가 아니,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 이제 정식적으로 갖춰지게 됐을 때의 그 가치를 한번 보고 싶은 어 마음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됐건 무료 체굴을 통해서 MD 코인을 채굴하고 있는데 어, 정말 이 나스닥이라고 하는 곳에 상장을 해서 이 메타 드라이브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1MD 코인에 대한 가치가 5천 원의 가치에 어, 이를지 어, 그거를 한번 좀 지켜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 나스닥에 과연 어, 상장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나스닥, 이니셜 리스팅 가이드라고 2022년 1월 버전에 이제 안내서입니다. 상장 안내서. 어, 나스닥은 아시다시피 미국 그, 어, SEC에 어, 정식 등록되어 있는 뉴욕, 그,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어, 증권 거래소입니다. 글로벌 증권 거래소인데, 자,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4천여 개의 기업들이, 4천 개가 넘는 기업들이, 어뭐 헬스헬어케어지파지 이제 뭐파지낸스부분지 기술 어 업분의를 대표하는 여러 개의 기업들이 나스닥이라고 하는 finance, finance, finance, finance, finance, f i 에 a n c e finance, finance, finance, f i n a 한, 전한몇 개월 한, 몇한 1년 정도를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어, 리스팅 타임라인을 보면 상당히 좀 짧았습니다. 어, 메타이드 라이브가 첫째 주에 이 그, 나스닥의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 그, 어, 나스닥 그 상장, 어 일종의 심사, 어, 직원이, 어, 상장 신청서를 보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어, 검토를 했을 때, 어,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게 되면 어, 해당 문제점에 대해서 메타 드라이브 측으로 다시 전달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3주에서 4주 차때 어, 메타 드라이브가 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좀 보완을 하겠죠. 보완을 해서 다시 스태 직원에게 다시 갱신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스태프 직원이 아,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이제 어, 생각이 들게 되면 이제 리스팅을 이제 어, 해 주는 개념이겠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신청서만 내게 되면 이렇게 상장이 되는 걸까는 아니겠죠. 자, 내용들이 쭉 있는데, 어, 제 상식으로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 대충 이렇게 쭉, 이게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 어,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나스닥 마켓에 대한 계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 나스닥 수동 마켓에는 총세가지의 등급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더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더 나스닥 글로벌 마켓 세 번째로는 더 나스닥 캐피탈 마켓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로 나뉘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쭉 내려오다 보면 이파이낸셜그 요건이랑 그 다음에 유동적 요건 이런 것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첫 번째 어, 글로벌 어, 셀렉트 마켓,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켓, 그리고 여기 이제 캐피탈 마켓을 이제 쭉 내려다보니까 여기 이제 재정적인 요건에서 보면 어, 다른 것들과 대비해서 캐피탈 마켓이 조금 좀더 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세 가지 등급이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어, 이게 1971년도에 이제 나스닥이 맨 처음에 설립이 될 때는 아무개 회사들이 다 등록이 가능했지만 10년 후부터 어, 상장 조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이세 가지 요건 중에 아래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그 이제 상장에 대한 엄격함은 점점 점진적으로 완화가 된다라고도 이렇게 기술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 그래서 제일 어하 이제 하위 계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격합니다. 어 여기 이제 캐피탈 마켓에 만약에 이제 파이낸셜과 어 유동성에 대한 이제 재무 조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팅 룰에 대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장황한 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 그래서 메타 드라이브가 앞으로 어해 나갈 어그 이제 그것과 그 다음에 시간이 어 어느 정도 걸릴지가 대충 대략적으로 이제 어 이제 그려집니다. 일단 재무 여건상으로 보면 순유형 자산. 총 자산에서 무형 자산과 부채를 뺀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 이제 총, 이제 초과했으면 입증해야 된다. 발행인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 경우, 200만 달러 또는 발행인이 3년 미만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된 경우,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순유형 자산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또 다른 또는 지난 3년 동안 최소 600만 달러의 평균 수익을 낸 경우, 증권은 승인되기 최소 연속 5일 동안 해당 종가 요건을 충족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순 유형 자산, 어, 현재 하나 기준에 1,277원이니까 어, 하나 기준 약 68억 정도의 순 유형 자산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분 기준에 보면. 아까 이렇게 쭉 나와 있었고 2년에 대한 운영 이력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타 드라이브가 이제 개발 착수는 이제 2021년부터 진행을 했겠지만 어, 정식적으로 이제 메타 드라이브가 어 이제 이 앱이라고 나온 게 이제 2022년 1월 쯤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봉, 이제 x c 닷컴에 상장한 지도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아직은 어 이제 아직은 신생 프로젝트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에 대한 상장 목표를 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난 그어 메타 드라이브에서 이제 어 소개한 바와 같이, 어 최대, 빠르면 2년, 어 이제 늦으면 3년 정도를 본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티켓트리와의 그때 천억 원 계약 관련해서 그래서 이러한 나스닥까지 연결이 되게 된다면 1MD 코인에 대한 가치가 5천 원으로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어, 남은 3년 동안에 어, 이 메타 드라이브에 대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 사용처 확대들을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제표준금거래소나 그 다음에 하나투어 여행사까지도 이제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어,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은 좀 어수선한 느낌도 좀 어, 못지않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져지고 다져지다 보면 이제 이런 MD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구축이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그러한 어, 이 생태계 확장을 위한 구축에 필요한 그 시간이 2년이 어, 상당히 이제 빡세게 달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어디까지나 일 MD 코인에 대한 이 5천 원의 가치를 어, 될지에 대해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제 희망을 걸고 있는데 자, 투자를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MD코인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동한 거리만큼을 가지고 MD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채굴도 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할 이유는 없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